합니다 하나 둘셋 <웃음> 어떡해 <어떻게> <웃음> 그 영상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쁜 학생인데 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셔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 은근 있으신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토리분들 안녕하세요 큰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방문해 주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맞죠? 네 학생분이 오셨어요 쇼컷 머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와요 이거를 다 자르는 거죠? 바로 자르면뭐 빠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르기 전에 이 머리에 인사도 하고 인사를 하게 된 결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쇼컷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? 음. 머리 많이 해서 또시원도 오래 걸리고 뭐 흘러내면 조금 네, 불편해서? 불편하네. 이 빠이빠이가 괜찮은 거죠? 네. 알겠어요. 자 머리 인사하세요. 잘가자릅니다 <웃음> 하나, 둘, 셋어떡해 <웃음> <어떻게> <웃음> 느낌이 어때요? 아, 이 이렇게? 목이 잘리는 거지? <웃음> 에이? 미련 없이. <웃음> 미련 없이. <웃음> 와, 진짜 엄청 많했어요어 o w h 게 t do 는 o u do? I'm 게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h 게 h o u 게 e Oh,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요 <웃음> <웃음> 어, 제가 발음이 잘못 뜬나 봐요. 귀를 팔게요. 네. 발이경은 처음 대본 느낌이 어때요? 약간 지렁이가 느낌... 지렁이 같은 느 지렁이 같아요. <웃음> 표현 굉장히 숙절하다. 음. 느낌 오죠? 응. 학교에서 이런 쇼컷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은건 있어요? 별로 없는 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느낌을 볼게요 이게 이제 단발, 중단발일 때랑 딱 쇼컷했을 때 느낌이다 느낌이 정말 다르죠? 응. 첫 모양이 되게 중요해서 잘해야 돼요 자를게요 하나 둘셋자 이거 다 자르겠습니다 꿈이 뭐예요? 그동안이 어 진짜요? 진짜 갔던 건 아니고 <웃음> 딱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 잘랐어요 이제 물을 묻힌 다음에 잘 옵니다 하나 둘셋자 이제 층 내볼게요 여러분들 앞머리는 안 잘랐거든요. 옆에랑 뒤에 느낌 어때요, 여기? 괜찮아요 응, 앞머리 잘라야죠. 앞머리는 제일 중요한데, 앞머리 마지막에 자르는 걸로 하고 뒤에는 좀 깔끔하게 치는 게 좋아요. 네. 그럼 바리깡면될게요 네. 자, 늘 그랬듯 우리 뒷머리 상고하기 전에 가이드 라인 맞춰볼게요.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봐서 느낌 오죠? 라인 살린 거. 자, 밀게요. 느낌 좀 이상해요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뒷머리 라인선을 만들어 봤았고요반는머리 만들어서 이제 가이드에 맞춰볼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뒷머리 끝났고요 대망의 앞머리 자 여기는 살짝 짧고 여기로 가운데로 여서 조금 길게 했거든요자 원래 뭐 그동안 질감 되는 거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는 질감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좀확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찍지 않고 확 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짠 질감 낸 거예요 지금 디자인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건 불편한 거 있어요? 없습니 없어요? 살짝 컬 넣어줄까요? 그대기 해가지고 네 좋아요 뭐 혹시 하고싶은 말 있어요? 오늘 너무 잘보셨습니 <웃음> 내가 다 수스럽다 <수수롭다>, 진짜 <웃음> 그 앞으로 쇼컷을 또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하고싶은 말 있어요? 자르고 싶대 잘라라 <웃음> <택시다>. <웃음> 고생했어요 네 안녕 <웃음> 여러분 머리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, 사어